오늘은 시장에 이거 무슨 시장이야? 면소 면소 시장인가요? 면소 시장에 왔어요. 아 오늘은 현금 가지고 왔어요. John, there's a line up here. What is this? There's a lot of shrimp. 오모 콜리. 네. 감사합니다. <목시> 우와 미쳤겠다. 빨 쏘니고 헐. 소스 여기. <웃음> 무겁다. 어? 오, 이거 양이 왜 이렇게 많아? 만 사천 원 정도인가? 음. 와, 진짜 맛있다, It's really good. 야채 많이 넣었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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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니라 튜브 아뇨 니 오케이 마지막이예요 이게 마켓 투어 나 집에 이런 있어요 이게 I have this at home 약간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박수는 궁금해요. 이거 한국의 박주는 약간 짠 느낌잖아요. 헝거는 박주는 탈탈한 거예요. 어, oh, that's my piano at home. 아 미안해. 이거 봤어? 미쳤다. 와. 와. 와. 오 마이 갓. 이거 미쳤다. 아니. 좋다 약간 약간 오마사케 느낌 이거 한국 오마사케 김밥 하나 먹어, 야채 김밥, 야채 김밥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오오오호 호지마 호지마 호지마 감사합니다. 아, 김치 김치. 아니 이거는 오어 아니에요. 내가 배웠어 이거 오모 아니에요. 이게는 아 여보 여보. 아, 감사합니다. 아니 새로 사세요. 아 네. oh my god mm -hmm. Mm -hmm. wow let's try the o m a n cafe wow so much so much filling mm -hmm. Mm -hmm. Mm -hmm. If it tastes good, it's zero calories. 음! 음! 어, 햄도 있어요! 이 저도 하나 있어요. 야채인데, 진짜! 양이 엄청 많아. 봐봐, 이게! 야! 빽글댄 맛 아이! 음! 음. 음. 저아맛있다어떡해 이제 받았다. 음~~ 응. 아니 하고 나오면 무슨 면제지 알아요? 무슨 면제지? Pork blood. This fish, right? What fish is it? This. 냥 h 어도 돼요. i s This. This. This. This. This. This. This. This. This. This. t i t i s This. t t i t i t s t h h t t t i t s i t s i t h i i t s i i t s 이거 좋아져 어? 음. Oh, my favorite 음. 아 여기 있다 어, 안녕하세요 아그 네 저는 그거 소화 좋아하는 거 하나 주세요 에? 소화 좋아하는 거 소화, 네. 아, 소화 잘 되는데요 네. 아이거 이거 비밀 이거, 미... <웃음> 네. <웃음> 이거 무슨 맛이에요? 초콜릿 맛인가요 초콜릿 맛은 아니에요 아, 음. 음. 요거 같이 저를 아네 1400원 요 네. 인데모드 느낌이 좋다. 사진 찍어도 되냐? 어, 청원 하나만? 돌아오시면 잘 있어요. 네, 잘 감사합니다. 어도 어, 맛있겠다. l o o 오 so g Let's h i y u m m I need sauce to be l o here Ketchup I think I need some ketchup and mustard It's, it's good but it's missing some sauce It's a bit dry. A baby. Is that one? Is that the one? i v got the. i k e do 있어요. s i k e 하나, 그리고 Hodoka 하나? You don't g I mean, six s i x cents. What can you get? Hmm. no, there's two types of hot dog. One type is more, more flour. One type is like more airy. t w e r e t r e Two e t e o o t o e 응? Mm -hmm. 집에 가면 원신해야지. 나는 게임 중독여자예요. 오후에 원신. 피스. 를볼란다아 <목소리>